누나 오늘 돈가스 먹으러 가는 거 어때? 좋아? 좋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라고 연이? 충주 맞아, 충주. 아, 충주 가자 우리 사과 돈가스도 먹고 사과 빵도 먹고 한가 만들기, 과자 만들기도 해보고 자전거도 타고 유람선도 탈 거야 유람선. 나 유람선 무섭겠다아 무서울 것 같아? 난 바다다니. 아 그래? 좀 무서워해? 그래. 한번 이따 유람선은 어떨지 한번 타보자. 우리 파이팅! 파이팅! 자, 일로 보세요 아, 일단은 우리 돈까스를 먹 먼저 먹을까? 응! 아! 그래. 금방 모두 이제 또는 담겨지. 왜 사과 돈까스지? 왜 위에 사과 아니야? 충주에 사과 많아서 그냥 사과돈까스 얘가 사과인가? 음, 사과. 얘가 사과야 어, 엄마 여기 위에 있는 거사과래 사과야 사과지? 사과지? 언니 아빠가 잘라줄까? 먹기 편하게? 아니 언니가 먹을 수 있어? 음. 사과가 살짝 들어가 오지 말라고 하얘 언니 덥커네 혼자 돈까스도 잘라 먹고 맛있다. 음. 먹이를 노리는 먹방러의 눈빛. 야. 아빠도 먹어도 돼. 아빠, 먹어도 돼요? 아빠, 한 조각만 먹을게. 한 조각. <웃음> 한 조각 너무 크지 않았어요? 아, 딱 괜찮지, 한 조각. 아빠의 한 조각. 어요어맛 음음 맛있어? 맛있어? 맛 맛있어? 맛있어? 맛 맛있어? 어맛 맛있어? 어 맛있어? 맛 맛있어? 어주어어 네, 어 저렇게 있구나. 오, 짠. 우와. 어, 애플이라고 써져 있고 여기 아, 사과라고 써. 져 어, 있어요. 그러네 앞뒤로. 한번 해봐, 짜잔. 어때? 오, 응, 응, 응. 오늘 사과 잼이 들어 있어. 사과 잼이 들어 있어. 응. 그래도, 그래도 한 한번 먹어봐. 먹어봐. 응. 어때? 한번 여기 크게 물어봐, 크게. 그게 안에서. 어, 아직 잼까지 못 봤어. 크게. 아이고. 그렇지. <웃음> 맛있어? <웃음> 여보, 하나 먹어봐요 <웃음> 맛있다 샘이 엄청 듬뿍듬뿍했진 않은데 이거 사과가 군데군데 가고 싶어요, 그지 아이고 <웃음> 뭐야, 뭐야, 이거 <웃음> <웃음> 뭐야, 엄청 귀엽네, 이거 <웃음> <웃음> <나도 타자>. <웃음> <웃음> 뭐야, 이거는 이거는 언니들 하는 거 같은데, 언니들 언니들 아니야 아빠, 동전이 없어 송주 사과 한과 네 우와 여은아 저거 봐저 우리 또싸오신다고해가고 사과 안 따오라고 아 진짜야? <웃음> 와자 진짜. 우리 여은이, 유나가 저희 사과 따는 법 선생님 알려줄게요 자 이렇게 하늘로 위로 딸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오 우리 한번 같이 따 봐요 그러면? 야. 자 우리 여은이 한번 따 보자 그렇지 그렇지? 오우 쉽게 따졌지 그렇지? 유나도 한번 따 보자 네. 우리 어떤 거요거한따 볼까? 그렇지 오 맞아 맞아 오. <웃음> 와 진짜 이쁘다 사과. 네 안녕하세요 들어가 보자. 그래 청결하게. 자도와줄게요그도 계속 우리 누나는 누나 어떻게 마스크 쓰고? 잘하는데. 예. 네. 여.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내릴 때. 그리고 여기도. 아 이제 우리. 10분의 20분으로 갔다 올게요. 네.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 것처럼. 할수 있지? 아. 어은이는 디저트 만드는 사람 되고 싶다고 했는데, 한가 어... <웃음> 만드는 사람 어때요, 어아 재밌겠지? 오. 일단은 바로 속에 들어갔다나왔지 <웃음> 맛있어? 아유. <웃음> 맛있어? <웃음> 유나야 맛있어? 응. 사과마실지 사과맛? 그러면... 딸기맛 사과 딸기맛이나? 이제 손 뺄까? 유나야? 응. 응. 답답해지기지? 손에 딱... 안 넘친 거야 <웃음> 계속 넓네 아빠 닮은 거야? 손 차이 났어 됐죠? 당겨 붙었죠? 그러면 우리 이제 손끝으로 만져보세요 안 뜨거워요 아. 그죠? 응. 가장자리를 잘 채워야 돼 이게. 내가 살짝 묻야돼 에? 뒤집어 보자. 어떻게 나오나 우와! 잘 나왔죠, 그죠? 너무 예쁘다. 어머나. 너무 잘리네. 자. 와. 예나나. 이모한테로 오세요. 자기는 다 네, 여기 먹는다. 연아, 네, 오나나. 나아 어때? 맛있어? 맛있어? 최고야? 이거 뭐예요? 응. 그거 여기다가 이제 파인을 넣고 포장할 거예요. 아 <목소리> 어, 저 모습 깨졌네? 네, 이상해서딱드신 네. 어제 뿌려왔습니다 <웃음> <웃음> 음. 잘좀 먹어볼게요. 어, 너무 맛있다. 음. 아, 진짜 힘이 안 나. 음. 여기, 아빠. 아빠 드릴게요. 먹어볼게요. 음. 어, 진짜 이 사과가 씹히니까 상큼한 게 맛있네. 그치? 음. 여보. 음. 너무 재밌었어. 아, 어디로? 고고. d i n 야 여기 잘 있어. 언니랑 아빠는, 자전거 타고, 갔다 올게. 자, 여보이따 자, 요 네. 가자! 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다 여기다. 여기다. 그 저희가 안전의 문제로 네. 이게 저희가 유아용 헬멧입니다. 이거를 쓰면 괜찮겠죠? 네. 네. 네. 와. 자 가볼까 이제 연이 잘갈수 있지? 준비 출발. 아 좋아 좋아 좋아. 더 빨리. 오호 엄청 빠른데. 좋아 좋아. 어이구 조심 조심.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다행. 네. 아, 다행이다. 안안 까졌다. 네. 아. 깜짝 놀랐지. 아이고, 우리 그러면 이제 천천히 가 보자, 그냥. 할수 있어. 화이팅. 자, 아빠가 잡아 줄게. 원래 자전거 타면서 한 번씩 넘어 아빠는 오. 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좋아, 좋아. 어우, 힘 좋아. 좋아, 좋아. 아, 못올라오겠어 내려서 끌고 올까? 여기서부터는. 오! 오! 좋아 좋아! 반대쪽도 힘! 힘! 힘! 여니이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도 계속 이렇게 오! 저쪽 발! 오, 오! 맞아! 그렇게!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야! 좋아 좋아! 최고다 최고! 됐다! 도착! 여니이 어땠어? 자전거? 아직 좀 속상해? 음어유 음, 멋있어 그래도 어이구, 엄마랑 류네는 낮잠을 잘 자고 있구만 엄마가 차 키를 갖고 있어서 일나봐요 여은이 이거 읽어볼 수 있나요? 밑에 거? 입고 놀까 딩동댕! 가보자 여은이 한번 들어가 볼까? 안녕하세요 와. 여은이 좋아하는 공주 드레스 많네 여은아, 엄마 지금 없으니까 여은이가 엄마 옷도 골라주는 거 어때? 응 일로 엄마 이런 거입히자 <웃음> <웃음> 엄마는 이 중에서도 예쁠 것 같아 그래, 이 중에서도 예쁠 것 같다 엄마는 이 중에서 골라줄까? 그래 이거 엄마 이거 입힐까? 알았어. 지 여원이는 이거 입는 거 어때?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귀여울 것 같은데? 꼬리도 있어. 아니 이거 나한테 안 맞아 너무 작아. 아그 작아 그런가? 여원이는 뭐 입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골라보자. 라푼젤 이거? 아니면 이런 거. 아빠 좋아하는 거. 캡틴 아메리카. 그러면 아빠가 입어. <웃음> 내가 엄마 옷 찜해놨어! 소나 리나 일어났어? 루나, 루나, 루나, 옷, 골라보자 이가? 라푼자?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응. 그래. 그래. 어? 응. 어, 그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그래. 이거야, 이거. 아, 야, 엄마 꽃 좋아해서 꽃 그림 이는거 골랐구나? 응. 어이고 그런 깊은 뜻이? 이거 한번더 봐도 돼? 르나 아빠랑 옷 갈아입고 있을까? 짜잔, 저는 한복을 입었습니다. 오! 너무 잘 어울린다, 영원나 자, 르나도 포즈 한번 잡아주세요. 라푼젤님 아이고, 예쁘다. <웃음> 아, 괜찮아? 너보 맨날 한복 입고 다니죠, 우리. 아, 그럴까? 어. 어 자기 오. 잘 어울린다. 너무 예쁘다. 그럼 아. 사진 찍으러 가볼까요? 가봅시다. 라라라라. 자, 잘 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사진 매장 나왔어요. 오, 감사합니다. 와아 귀여워 와왜 자서 깨어났지 그래 그래 네. 안녕히 계세요 출발 출발 가자 가다. 영아 전기로 움직이는 배래 가요 어 가요 와 와 2층으로 올라가볼까? 엄마 이거 배야? 어 이거 아. 배야 근데 말안 움직여? 이쪽에서 출발할 거야 여보 여보 뒤에 저별 엄청 밝아 어 저거 금성 아니야? 금성 같아 금성 어 모르겠어 어 출발하나보다 우리일시장니다실에는 머리 선반에 더 들어가 위가 올라갔다고 전무해는매 감사하셨습니다 형님 오늘 재밌었어요? 응. 형 오늘 재밌었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 한과. 한과? 영 사진 찍은 거 좋았어? 응.